서 <목소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르님 아, 이런 유튜브, <목소리> 유튜브에서 봤다가 이렇게 <목소리> 또 네. 아, 이다 와. 라네 사이버더라. 그 이것도 라르님 사인 좀해 주세요. 어, 이것도 여러분 유튜브 나누오시분분이 감사합니다 o w I know, I know, I know, I k n o 잘하 know, I k 하 o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n 디 w I know, I know, I know,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아닌데. <웃음> 어, 뉴레시아스, 뉴르투바고 이야기해라. 저번보다 더 발전된 모습. 끊기는 게 저만 끊기는 거 아니죠? 아, 네,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너무 짧게 <작게> 얘기해서 그런가요? <웃음> 조금 더 뭐...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스탠. 제가 이번 영상부터는 인터뷰 영상을 네. 좀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에 올릴까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음 할까 해서 응. 다음 달에도 뭔가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이팅하시고 여러분들 또 중간 중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혹시 알겠습니다. 그 내가 좀 많이 나오고 싶다 하신 분 계세요? 테리님이요 <웃음> 아, 아, 뭐 이거는 뭐 플레이하다 보면은 보스스 보스스 이야기 뭐 해라 제대로 해라 줘. <웃음> 아닙니다. 너, 너, 그, 그게 항상 한 수밖에 니다그 뭐지? 이, 이렇게 또 나서지 못하면 <웃음> 저번 <웃음> 저희... 스크림 때 에라 한 개일 편에서 부스스님 한번 보여줬잖아요 네 어이구 네 봤죠 잘 봤죠 아, 부스스님 <웃음> 자기장 자기장에 조란 <초람>. 그음 어. <웃음> 항상 보고 어, 웃고 <웃음>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또 참가하게 됐습니다. 여기 스크림에 음 여기 각오 한마디 해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내가 혹시 각오 한마디 하겠다. 영원한 1등 클래는 아한번 예, 예. 1등 클래는 영원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안 <웃음> 제일 잘하시는 분 누구죠? 혹시 내가 제일 잘한다. 저기 몇 번이지? 네, 이분들 왜 이렇게 다 조용한 조용하신 분들이야. <웃음> 진짜, 아 이런 너무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희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다 잘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 네. <웃음> 제가 제가 방송하면서 잘 이게. 중개하도록 잘 지켜볼게요 여러분들 넵 왜? 좀 많이 좀 잡아주세요 노력을 네. 열심히 해볼게요 좀 이렇게 음, 좀 재밌습니다. 이상한 짓 많이 하시거나 조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화면에 우리 팀이네 엄머니네 <웃음> 우리 팀이네 우리 팀화이팅 하시고요 네네 네. 네. 네. 아이고 5살 여러분들 어 라르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또 이렇게 귀중한 토요일 시간에 또 이렇게 모여서 어? 음, 음. 잘하실 수 있죠 여러분? 네 라르님 모자. 네. 예 예. 업데이트 요일뭐냐 라르님 보러 왔어요. 아이고 또 빈말 감사하고요. <웃음> <웃음> 아, 또 자기장에 죽는 게 아닌지 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 아! 아! 예, 예, 아 자기장에 공개해주시면 아 걱정돼요 여러분들 아, 우리 클랩 남주세다 <웃음> 아, 오늘 자기장에 앉아볼 수 있었는데 <웃음> 아 이게 또.. 하여튼. 아 안티 추가 <웃음> <웃음> <웃음> 안티도 팬입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하시고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파이팅! 우승화 네, 킹! 파이팅! 네. 15번으로 와 15번 아 15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터뷰 잠깐 아, 하러 왔습니다 와 아, 연예인이다 아, 제... 아 여러분들 튕겨서 다시 왔어요 다시 다시 와 아, 연예인이다 <웃음> 안녕하세요 와 아, 연예인이다 음. 아, 음. 안녕하십니까 전환씨 정모상현입니다 어대사 어필을 그렇게 새롭게 하네요 어필이 직업, 음. 제 직업이에요 자 여기 좀 이제 익숙한 아이디들이 많네요 저기 한이 님도 그렇고 저기 자주 죽는 피카츄 님도 그렇고 자주 한번 말해봐요 아뭐 철지 님도 그렇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걱정을 안 합니다 이클랜 저기 대표로 저희 클랜이 에이 숨겨진 에이스가 오늘 나왔어요. 예예, 예. 어느 분이시죠? 숨겨진 에이스. 영 A로 시작하는 사람. 영어 A로 시작하는. 에이 예, C 팔 공공임. 어디가 이거 좀예 한마디 하시죠. 우리 어떤 <웃음> 각오로 기막겠다. 왜냐면 유튜브에 이제 이 인터뷰 영상도 이제 올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예, 그 좋은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욕 같은 거 하지 되고 자, 헝그리 클랜이 새로 참가하셨고, 음... 지금 1, 2, 3, 4팀의 플렉스 팀, 그리고 어, 5, 6, 7번 팀의 어, 5, 6, 7, 8팀의 어, 헝그리 팀, 그리고 90, 11팀의 오살 팀, 어, 13, 14, 15, 16팀의 리얼 팀입니다. 총... 64분 참가하셨는데, 두 분이 아직 좀 미정이라고 하시네요. 못 오시는 분이 계셔서. 어, 그분들 제외하면 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어,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1라운드부터 11개부터 시작하는데 어, 좀 기대가 돼요 이, 그 이번에 새로 참가하신 또 헝그리 클랜이 만만치 않은 클랜입니다 제가 또 따로 어, 하는 클랜 커스텀 10, 어, 10대 10 클랜 커스텀 대전때도 우승을 한 팀이라서 음, 헝그리 클랜 또 플레이가 매우 기대가 돼요 말씀드린 순간 플렉스팀 지금 프리모스크랑 쿼리 쪽에 떨어졌고 어, 플렉스 지금 플렉스 3팀이네요 플렉스 3팀의 3번팀에 제로님 어, 지금 뭐 이쪽에 따로 떨어진 클랜 말고는 지금 포칭키에 조금 많이 떨어지네요 포칭키에 많이 떨어지고 학교 쪽에도 많이 떨어지고 날아가는 클랜들이 좀 있는데 이쪽에 지금 내린 플렉스 3번 팀 지금 진님, 제로님 또 유명하신 또 이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로님, 돌님 어 이거 이분 또익숙해셨 익숙하신 <웃음> 익숙하신 미라 컨셉 어, 오늘도 잘 오셨고요 좋습니다 그 순간 지금 강남광북 쪽에 좀 많이 내리고 위쪽에 서머니 쪽에는 지금 따로 내리네요 지금 5번 팀에 헝그리 1팀 어, 이번에 첫 참가하게 된 헝그리 1팀 음, 좋습니다 서머니 쪽에 자유롭게 좀 떨어져서 파밍하고 있고 일단 지금 이쪽에 오사리팀 호나님 호나님 이제 떨어졌어요 예쁜 고민형 얼굴을 하고 있는 호나님 호나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위쪽에 차를 지금 먼저 타고 있는데요 어걸볼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클랜인데요! 같은 클랜인데 어, 같은 클랜인데 가차없습니다 가차없는 어, 5살 4팀의 하멜리님 어, 가차없어요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들이받아요 어, 좋습니다 어, 그냥 기원사격 해주고 있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쪽에 지금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헝그리3팀 한글이 3팀의 총을 좀 맞은 것 같죠? 어, 한글이 3팀 지금 밀배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자 이쪽도 지금 플렉스 1팀과 어, 13번이면 지금 리얼 1팀인데 13번의 리얼 1팀 지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한이님 자 이번에 4회차 참가하신 한이님 멋진 게, 예능의 모습을 매일 보여주신 한이님 어좋습니다 총이 아직 없는 것 같죠? 높은 판단이 아니었어요 어 좋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인해 한대 맞고 도망가고 있고 지금 우승, 우승 멤버죠 철진님. 자 이번엔 피카님과 한니님과 블루드님과 철진님이 같은 팀을 이기게 예, 되었습니다. 한니님이 어, 잘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철진님이 또 에이스라서 어, 좋은 모습을 또이 팀이 어, 보여줄 거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윤혁이 보도록 하죠. 음. 자 그리고 앞날 보지 음. 못한 지금 이쪽. 자기장은 강남 강북으로 잡혔는데 위쪽에 지금 리얼사팀이 지금 아파트 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리얼사팀 아파트 쪽에 자리 잡고 있고 어, 가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조금 약간 거리가를 두고 있네요. 좀 아파트 대각선 방향으로 지금 아래쪽에 헝그리사팀 헤이키님, 퍼키님 리샤님, 킬러님 이네팀 지금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우살 대피가 많이 달았어요 어, 죽진 않고 다행히 네, 여기까지왔습니다 자기장에 지금 강남 강보로 잡혀서 어, 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부러 아래쪽으로 내려가셨는데 헝그리삼팀 지금 버블티님 지금 비아나님 아래로 내려가셨는데 지금 차를 구해서 올라와야 되겠죠 어, 충분히 파밍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자, 이발 클랜에 지금, 오나님이 지금 클랜장인데요. 지금 팀킬을 그렇게 재미나게 당하시고. 분명히 오른쪽 위에 킬이 이제 차로 아까 잡았을 때, 어, 분명 봤을 텐데요. 기절이 아군 길드라는 걸 봤을 텐데, 가차없이 그냥, 어, 차로 죽여버리셨습니다. <웃음> 어, 클랜장님인데, 죽은 게 클랜장님이에요. 제가 알기론. 어, 그래서 뭐. 어, 좀 위험하지만, 어쨌든, 뭐, 룰은 룰이니까요. 아이고 좋은 점프 보여주시는 헤이키님, 또 예능을 위해서 또 보여주셨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플렉스 4팀, 어, 독사님, 또 이제 에이스 팀이죠. 또 에이스 팀, 음. 플렉스 에이드 팀, 테리님을 기반으로 한 독사님, 또 저번에 샷, 발을 엄청 좋게 보여주셨던 독사님, 어, 테리님, mgf님, 퀴드님, 어, 나름 자리가 좋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 지금 리얼 3팀이 아래쪽에 있는 지금 헝그리 2팀 포칭키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죠 음, 마중을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차도 있고 어, 훌륭해요 스위트님 위에까지 왔고 교회까지 오면서 자리 잡는 모습 자 반면에 지금 헝그리 2팀도 있는 걸 알고 있긴 할 텐데요 비행기 같이 떨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음, 있는 걸 알게 알것 같습니다 어. 쌤님이 지금 견제를 잘 하면서 가고 있죠 아마 대충 자기장 방향이 저쪽이기 때문에 어, 마중을 저쪽으로 옹, 올 거라는 거를 대충 예상은 하실 것 같아요 다들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쪽에 리얼플레이는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 그냥 가는 것 같죠? 마중을 하지 않고 어, 좋습니다 좋은 판단이에요 굳이 싸울 필요는 없죠 어, 굳이 싸울 필요는 없고 음, 가도 괜찮습니다 뭐 아직 뭐 이제 지금 자기장이 어, 페이지 1이니까요 뭐 굳이 이렇게 싸워도 힘들게 싸울 필요는 없고 먼저 들어가도 괜찮아요 음, 좋습니다. 판단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죠. 오른쪽에 플렉스 2팀 지금 부스드님 아쿠아님 자 폰님 자 오르카님 지금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음, 자 여러분들 제가 후원해, 후원은 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끝나고 제가 반응할게요 여러분들 어, 너무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웃음>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래쪽에 오고 있는데 자 이쪽에 지금 싸울 것 같아요 오살 크러쉬님, 민님자 위쪽에 세렝게트님 있는데요 자 맞추나요? 맞추진 못했고 자 세렝게트님 화들짝 놀랐어요 지금 <웃음> 자 세렝게트님 네, 세렝게티님 언제나 큰 웃음 주셨던 세렝게티님 자, 는게 쉽지만은 오, 헤드 자 민구님 샷 좋아요 자 가고 있습니다 자, 세렝게티님 지금 혼자 있는데요 아, 샷빨 대결 와우 세렝게티 자, 아, 훌륭했습니다. 왼쪽에 크게 돌아오고 있는 거 혼자 잡았어요. 자, 이렇게. 지금 세렝게티님 혼잔데요. 위쪽엔 지금 팀원 다 갔습니다. 세렝게티님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 하는데요. 이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거 게 마무리라도 할수 있나요? 자, 님 크게 벌리고 있고. 자기장은 그 지금 세렝게티님이 좋은데요. 어우, 세렝게티 와우! 세렌게티! 자, 그러면서 자, 혼자서 하는 건 어려워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오사이클린이잘 커버로 왔습니다 빠르게 살려서 가야겠죠 음, 그래도 지금 페이지 1이라서 다행입니다 자, 반면에 지금 세렌게티님이 죽지만 지금 다 버리고 <웃음> 지금 상희철님과 지금 뭐 아군은 뭐 그냥 세렌게티님이 죽든 말든 어너왜 <웃음> 거기 있냐 어? 지금 우리 위에 올라왔는데 혼자 왜 거기 가냐라는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세랭게티는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결국에 기절만 시키고 효율적으로는 어, 하지 못하고 갑니다 어느 그 순간 이제 슬슬 클랜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또 줄어요 헝그리 4팀 님이 자리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들어오는 거 이제 보이죠 쪽에서 사격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지금 5살삼팀은 쭉 밀고 들어왔어요 차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선택이 괜찮은 선택이죠 음. 아... 자... 마인드님 자 저번 때 자기장에 큰 아픔을 받았던 5살삼팀 아주 훌륭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견제를 하고 있어요 아, 이쪽에 지금 리얼어리팀안대님 혼자 들어오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텐데 혼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아 둘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내려서 사격을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차를 내리는건 좀 위험해요 지금 뒤쪽에 클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빠르게 이동하는게 중요합니다 뒤쪽에도 지금 오고 계시죠 되고 있고, 자, 전체적인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크게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쪽, 아, 위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자 플렉스 팀이 마중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쭉쭉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리얼, 지금 리얼사 팀이 자리가 좋아서. 자, 뒤쪽에 소리도 들리고 있고. 야, 어, 에임, 에임 좋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킬 챙겨 가는 게 중요합니다. 킬 포인트도 여러분들 점수기 때문에 중요해요. 님이 위쪽에서 자, 에이스라는 아까, 리얼 클랜의 인터뷰를 해서, a 시8님 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웃음> 어, 에이스라고 하던, 이분의 플레이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오살사 팀, 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니님! 와우, 하니님. 어디 계시죠, 하니님? 자, 이쪽 팀이죠? 자, 하니님이 무려 3킬이나 쓸어 담고 시작합니다. 역시, 이, 이 팀! 어 저번팀의 우승팀답게 어, 저번 대전의 우승팀답게 역시 시작부터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하느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어, 오늘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에이스다 라는 이런 모습 좋습니다한느님 어, 벌써 3킬챙겨갔고요아 이쪽에도 지금 사격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저쪽은 좋지 않은데요 저렇게 들어가면 아우사리팀 따라가나요 자우사리팀 아, 아쉽게도 아쉽게도 리얼 1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역시 리얼 1팀 좋습니다 반면에 우사리팀 아깝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장은 지금 거의 강북 강북을 기반으로 위쪽까지 잡혔어요 잡기까지 가는 자기장으로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얼클랜 제가 또한번보여드리까 하죠 리얼클랜 어디 계시죠? 여기 헝그리 1팀 들어오고 있고 자 아래쪽에 들어오는 클랜드를 좀 보죠 자 플렉스 3팀 배를 타러 오고 있어요 배 타고 오면 좀 이제 차가 없어서 좀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와야 되겠죠 이 헝그리 2팀입니다 헝그리 2팀 뒤쪽에 가는 클랜드 보고 있고 자, 리얼 1팀. 자, 좋은 위치에서 계속 탈각하고 있어요. 네, 이제 바깥쪽에 있는 클랜들이 들어오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헝그리 팀 크게 크게 위로 돌아서 들어오고 있고. 자, 지금 아래쪽에 지금 계신 헝그리 3팀. 고기야나님과 아이아이아이아이님. 어.. 구상이 없나요? 지금 붕대가 많은 것 같죠? 어쨌든 규전을 하고 마치고 오고 있는데 따라라라 따라따라 버블티님 어.. 여기 다운됐습니다 음.. 자기장이 지금 안쪽으로 잡혀서 어 싸우는데 또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잠들인 순간 펑기님이 지금 잡았고 계속 여기 지금 리얼 어 리얼클랜 지금 1팀이 교전 장면이 많아요 그래도 언덕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 라인을 계속 싸움이 많습니다 자철치님이1킬 가져가시고 철치님이 움직임 화려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쪽에도 지금 지금 헝그리 4팀 헝그리 4팀 바깥쪽에 있는 플렉스 클랜 지금 마중하고 있어요 자리가 너무 좋죠 자 반면에 플렉스 클랜 플렉스 2팀 들어오긴게 쉽지 않습니다 자 페이지 3이라서 지금 들어오는게 쉽지만은 않아요 자 지금 위쪽에 있는 걸 알고 있죠? 지금 홍글이 자팀이네어이고 부스님 자 멋진 포부의 모습 보여주셨는데 아쉽게도 다운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안쪽으로 지금 들어오기는 어렵죠 플렉스 팀이 지금 폰님만 남았습니다 차도 없기 때문에 어 자기장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아요 자기장은 지금 페이지 4라서 어 쉽지만은 안... 안습니다. 그래도 구상이 4개나 있지만, 바로바로 바로 들어와야겠죠? 지금 포님. 자, 지금, 자기장은, 지금, 공교롭게도, 가운데로 잡혔습니다. 이 언덕 지역이 많은 지역이라, 어, 엎드려서 잘 활용, 그쵸? 그렇죠? 엎드려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스튜피드님. 자, 좋습니다. 이분들 운전기, 어, 여기서 누워있어요. 민구님, 아까 잘 살아왔죠? 오사클랜 어, 좋습니다. 호구님 저번 클랜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줬던 호구님 이죠 호구님 어, 호구님 어, 호구 있고 민구님 크러쉬님 자 안쪽에 가장 자리가 괜찮은 건 지금 오살 클랜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죠 다른 클랜들은 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왔어요 아까 위암한 모습드렸는데 여차여차 잘 살아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쪽엔 지금 철즈님이 뒤에 오는 건못 보고 갑니다 님이랑 철치님 지금 리얼팀도 자리를 잘 잡았고, 자 역시 차로 언패를 잘 세워야겠죠. 뒤쪽에 있는 것도 잘 보고 계시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헝그리 팀이 떨어졌고, 자 사람들은 위쪽에 여러분들 위쪽에 많아요. 자 지금 위쪽도 지금 오살삼 팀 자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플렉삼 팀 제로님. 진님이 오른쪽으로 살짝살짝 돌고 있는데요 출탄! 삼산이군요 자 아이고 말씀드린 순간 아까 멀리 돌았던 포님이 죽은 것 같죠? 자 블랙스 님. 님 이쪽에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자오 제루님 역시 에이스답게 사격하고 있고 진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런지 자 송소리 들을때 올라가야죠 양각인데요, 지금. 울림이 지금. 자, 아, 진님. 진님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앞쪽에 있는 걸 지금 모르는 것 같죠? 오른쪽에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애 쪽에 앞에 있는데요. 엎드려있죠, 지금. <웃음> 엎드려있습니다. 자, 능격을 와우, 이렇게. 좁은 모습 5살 3팀 얘도 제로님만 남게 됐습니다 제로님 외롭게 지금 올라가야 되죠 자 반면에 5살 지금 3팀이 대처를 잘 했습니다 피카님이 다운됐고 지금 아래쪽을 좀 보죠 아래쪽 너무 안 봤네요 여러분들 자리얼리팀 네분 다 훌륭하게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반디님 MS님 템님 짜정님 MS님 자, 여기까지 잘 들어왔어요 자기장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자, 언덕에 있는 거를 그래도 확인하셨겠죠 어, 리얼팀은 언덕에 있는 걸 확인하셨을 거기 때문에 어, 오른쪽으로 역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 반면에 지금 리얼사팀 은규님은규님 아, 아니군요 아, 은규님 있군요 은규님과 지금, 스키트님은 혼, 두 분이 남았습니다. 자, 에이스라고 하셨던 에이스님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웃음> 외롭게 지금 그래도 자기장 안에서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 지금 알고 있는 거 같죠? 플렉스 클랜 있는 거. 사격해주고 있고. 플렉스틸님, 세이님, 상기철님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시야 봐주고 있죠. 들어가는 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자기장 안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건 그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형구리 3팀 우기야님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두분다 어, 그래도 아이아이아이님은 자기장 아닌데 연막 치고 쭉 가야겠죠 연막 이제 없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연막 치고 잘 들어가야겠죠?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왔지만, 비아네 님이 다운됐구요. 님. 자, 존버해야죠. 뭐 <웃음> 자, 숨어있어야 됩니다. 숨어있는 게 상책이에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플렉스 4팀. 자, 독사님 여기까지 왔고. 자, 이건 라인 잡아줬기 때문에 같이 뒤쪽에 붙어줘야죠. 테리님이, 아쉽게도 다운됐어요. 테리님 살리기에 너무 멀어 보이고. 어, 테리님 살릴 수 있나요? 와우, 테리님 살려갑니다. 어, 좋아요. 아군는 살리는 플레이, 키드님 너무 좋고. 아, 키드님, 테리님한테 칭찬받겠어요. 음, <웃음> 좋습니다. 베리님 살아갔고 자 아래쪽이 좀 아까 아래쪽에 교전했던 플렉스클랜이 밀고 들어오네요 자, 어 아래쪽에 지금 반대로 지금 다 살아남았던 지금 ms님과 반디님 이쪽 반디님이 오히려 반대쪽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까 기억으로 왼쪽에 계셨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플렉스클랜과 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어 조용히 있던 리얼 4팀 <웃음> 어부질 할수 있겠어요. 어, 좋아요. <웃음> 어, 이렇게 되면 두 분이 지금 전력 전력 낭비하고 있죠. 지금 두분 남았습니다. 어, 다행히 지금 반드님이 황대님이 지금 살리고 있죠. 다행입니다. MS님이 봐줘야죠 살리는 동안 여기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음, 사격이 어, 한발 맞은 것 같죠. 올라오기가 쉽지 않고 빵디님이 또 딱히 다운됐어요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분들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플렉스 세이님이 앞쪽에서 다 보고 있어요 님이 위쪽에 올라와서 먼저 자리를 잡고 제가 뒤쪽에 그래도 언덕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어 세이님! 자 아, 말씀드리는 순간 세이님이 다운됐고 님이 봐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팀에 죽은 거를 지금 알고 있겠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헝그리 4팀 떨어졌어요 요게 지금 자5사 1팀 이제부터 진짜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리얼 1팀도 우 팀이 지금 헝그리 3팀을 떨어뜨렸어요 자 리얼사 팀 어떻게 된 일인지요 떨어지게 됐고 이렇게 되면 지금 5살 1팀과 지금 위쪽에 있는 지금 플렉스 4팀 테리님 자 어, mgf님 앞쪽에 있는 거모르는데요 앞쪽에 있는 거 모르는 거 같죠 지금 호구님이 봤어요 호구님이, 호구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위에 자, 있는 걸 클리어하고 5살 이팀이 들어옵니다 자 이팀 잘합니다 이팀 저번에 2등 한클린이라 이팀 잘합니다 우살 이팀도 잘하는 팀이에요 벌써 11킬입니다 이팀 아마 안팀이에요 이팀 우승후보에 유력하고 역시 역시 리얼팀 한인님 철지님 살아남았어요 저 저번 3차 대전 때도 저 두팀이 두 대전을 펼쳤는데 자 이번 에란겔도 어쩌다보니까 두팀이 이렇게 마지막에 대전을 하게 됐습니다. 가운데 있는 클랜들이 지금 잘해야겠죠. 헤이키님, 레드님. 자, 양각이라서 쉽지 않아요. 양각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양각이라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아요. 님과 지금 ms님도 두 분이 서로 1대1로 살아남았어요. 자 MS님이 지금 리얼리 팀에 MS님이 들어와야 돼서 아... 말씀드리는 순간 철지님이 플렉스 1팀 다운시킵니다. 철진님이 지금 기다리는 걸 마중하고 있고 지금 두 분이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연막 페이크인 것 같죠? 자 이쪽에 있는 걸 지금 모르는 것 같고 제로님이 제로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우대장까지 보고 위로 넘어갈게요 나쁘죠? 어, 야 이렇게 제로님이 다운시키고 자한님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오살 오살 클랜과 지금 제로님이 남았죠? 자 위쪽에 사격합니다 다리는 둘다 나쁘지 않은데 조금 지금 철제님 쪽이 자리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연막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연막이 없어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리는 현재 지금 오사 클랜이 너무 좋아요 오살 클랜이 자리가 너무 좋고 아 말씀드린 순간 오사 플렉스 클랜 마무리하고 이렇게 되면 1대1입니다 투클랜오살 1번 팀과 리얼 1팀 자! 민구님! 자 민구님 벌써 6킬이에요 뚝배기 터졌지만 일을 하면서 지금 엎드려 있는 거를 지금 양쪽에 퍼져 있는 거를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죠? 자, 자기장은 둘다 죽기 때문에 순전히 아샷발 어, 싸움입니다 자리가 그래도 오살클린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 어, 이걸 리얼클린이 어려워요 그래도 자기장 바뀌는 걸잘 봐야겠죠? 철진님 차 좋고 네 대전이 흥미롭습니다 철지님이 보기는 확실히 시야가 좋지만은 않아요 위쪽에서 지금 자 자리를 자리가 또오살 클랜이 자리를 다, 좋은 자리로 자기장에 잡혔기 때문에 한턴 더 있을 수 있겠죠 철지님이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야 되는데요 자, 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눅눅치만은 않아요 연막도 없기 때문에 자 반면에 피카님이랑 지금 하느님이 이쪽에 있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저쪽에 지형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사격하는게 빠져나가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할지도 없고 자, 지금 철지님이 사격을 잘 해줘야 두 분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철지님이 왼쪽으로 다음 자기장때 이동하는게 관건입니다 쏘나요? 자 철지님이 살아서 가나요? 자 무빙! 아... 아깝습니다... 절지님... 자 이렇게 되면 지금 3대2죠 다음 자기장 여하에 따라 자 달라집니다 역시 잘 하시는 분들이라 무빙 통하지가 않아요 자 무빙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관의 판단으로 인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니님이 벌써 7킬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거죠 하니님의 이번판? 어마어마한 자 오살도 킬이 그렇게 합치면 지금 민구님도 실킬이에요 자 이분들 이분들 클랜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자 위험했습니다 민구님 민구님 지금 머리가 없기 때문에 한방만 맞으면 다이에요 자 반면에 하니님 아우 저, 들어왔지만 역시 피카님이 사격을 잘했으면 자 이렇게 되면 2대2죠 뚝배기가 없기때문에 민구님이 조심하셔서 사격을 해야됩니다 자 반면에 하느님과 피카님은 한방에 민구님을 잡아야겠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될런지 피카님이 이쪽도 연막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두클랜다어 호구님 피가 없죠 하느님은 오른쪽으로 크게 잘 벌렸어요 자 이제 자기장이 줄어듭니다 자 진짜 피지컬 싸움이에요 수류탄 피지컬 싸움입니다 님이 잘당기고 있고 오른쪽에 피카 님이 잘 벌렸어요. 지금 어구님 자리가 피카 님이 좋습니다. 자, 엄폐물이 없는데 자 이렇게 리얼 리팀아 역시 이분도 잘합니다. 리얼 리팀이 16킬 무려 16킬을 챙겨갔어요. 무려 16킬을 챙겨서 와 이렇게 리얼 리팀이 1등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